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저번에는 제가 다이어리를 왜 써야 하는지 다이어리 쓰는 팁에 관한 영상을 찍었다면 오늘은 이렇게 쓴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팁과 저랑 같이 써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하루 이틀 다이어리를 쓰다가 그만두게 되면 이게 도움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좋은 점들을 잘 공감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연도 1월부터 썼던 다이어리들을 보여드리면서 활용하는 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기는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냥 쓰기만 했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매일 기록하는 일기의 장점은 내가 먼저 겪은 상황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스스로는 까먹을지 몰라도 일기를 펼쳐 보면 알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람 인생이 새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들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 내가 썼던 기록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최근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면접 볼 때, 뭐 친구를 만날 때. 살다 보면 조금은 긴장되고 당황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나 회사 면접을 볼때 시험을 볼때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집에 바로 돌아와서 되게 생생했던 그 기억을 그 날에 바로 적는 편이에요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을 했고 그 상황의 분위기 내 기분 이런 걸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나쁜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를 보완해가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당장은 그 일기를 다시 볼 일이 없더라도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었지? 그때 썼던 일기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질문에 당황을 하는구나 이런 이런 상황을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같은 시험이나 면접을 보는 친구나 후배들이 물어봤을 때 일기장을 보고 아주 상세하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날이나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바로 와서 상세하게 기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기억을 못할 것 같은 일은 일기장에 다적어두고 일기장이 저 대신 기억을 해주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할수 있죠 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쓴 일기를 활용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먼슬리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그날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고 뭘 했고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끔 내용만 써놓는 편인데 어구 안돼 안돼 안돼 저번 영상에서 제 먼슬리를 보고 블랙저널 방식을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굳이 따지자면 아이거이고 블랙저널 방식이기는 하지만 어 저는 딱 네모 한 가지 키만을 사용해서 이 스케줄을 속아있으면 체크? 아니면 그냥 일자로 쭉 그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몇알 며칠 뭘 했고, 누구를 만났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이게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이력서를 작성할 때 어, 자격증 넣는 칸에 취득 일시? 몇월 며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내가 이런 자격증을 땄다는 건 기억을 하지만 몇월 며칠에 땄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자격증을 땄던 기관에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를 막 찾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아 내가 대충 몇 월에 시험을 봤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의 먼슬리를 뒤져보면 뭐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이 합격한 날은 분명히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어느 시기에 뭘 했는지 빠르게 파악 해야될 때 활용할 때도 정말 좋고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친구를 만날 때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전에 얘를 만났을 때 이걸 입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보통 이 친구를 가장 최근에 만난 게몇월 며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먼슬리를 보면 아 내가 가장 최근에 얘를 만난 게몇월 며칠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날짜에 핸드폰 사진첩을 뒤져보면 그때 찍었던 착장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이렇게 사진을 찍지 않은 날에는 어, 그때 썼던 일기를 보면서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아 내가 뭘 입었구나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도 많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상대방을 두어 번 만나지 않게 아주 사소한 것에도 다이어리는 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원슬리나 스케줄 관리용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사소한 일정들은 핸드폰에 정리해두는 편이 편하지 않나요?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 저도 스마트폰 안에 있는 캘린더에 어, 주요 일정들을 다 넣어놓고 확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액정 크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달에 스케줄이 있던 건 아는데 누구를 만났고 뭘 했는지는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체크는 하지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 달에 내가 뭘 했는지 파악할 때 가까이서 볼수 있는 다이어리가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이런 아날로그적인 종이 넘기는 감성이 더 좋기 때문에 다이어리 쓰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활동팀 모두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저의 행동이나 생각을 보고 현재 에 도움을 얻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순간은 뭔가 의욕이나 감정이 예전 같지 않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시작할 때, 처음일 때, 좋았을 때그 순간에 솔직하게 적어둔 얘기가 나중에 도움이 될 때가 진짜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초심을 잃었을 때 익숙해져서 예전만큼의 그런 감정이나 의욕이 들지 않을 때 아주 처음에 썼던 일기를 다시 보면 내가 가진 것에 감사를 하게 되고 마음을 다잡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이나 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 감사했고 내가 이것만 되면 정말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았던 때 적었던 일기를 시시하고 별거 없고 그만두고 싶어질 때 보게 되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얻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오만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초심을 잃을 때 일이나 뭐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되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연인이나 친구랑 다투거나 조금씩 감정이 상할 때 상대방이 되게 열미워 보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좋았던 기억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하면 그한 가지에 되게 집중을 해서 그것만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홉 번 잘했을 때 썼던 일기나 내가 받았던 편지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제가 썼던 일기를 자주 다시 보지 않았는데 요즘 뭔가 재미가 없고 인생도 재미시기 큰 의욕이 없는 상태라 예전에 되게 좋았고 처음에 뭘 시작했던 때 일기를 자주 보고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활용 팁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면접이나 시험 중요한 일은 그때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고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의 일기를 보면서 참고하기 두 번째 내가 언제 뭘 했는지에 대해 데이터가 필요할 때 원슬리를 찾아보기 세 번째는 초심을 잃거나 감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처음에 썼던 일기를 보기 이 정도로 아주 당연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다이어리 활용하는 팁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에는 제가 다이어리를 직접 쓰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런 60 다이어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빡빡하죠.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 속지를 더 구입을 해서 내지를 추가해서 이렇게 빵빵해진 건데 저는 다이어리를 일정관리, 일기용도 말고도 메모, 필기용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내장되어 있는 자유공간이 많지 않을 경우에 속지를 넣고 아니면 아예 자유 노트 공간이 많은 다이어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어, 여기에 다는 완전 사적인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 스타벅스 일기장에 쓰는데요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그 오글거린다, TMI다 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잖아요? 슬프지만 이 다이어리는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저의 완전 밑바닥 나의 감성적인 생각들, 그런 기분들은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에다 이렇게 길게 쓰는 편입니다.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는 에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써보려고 해도 돌려 말하게 되거나 무의식적으로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쓰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 속마음을 적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일기장에도 솔직하지 못하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누구한테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조금 슬퍼서 그런 건이 스타벅스 다이어리에다가 적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필기나 메모, 정보성 기록도 하지만 알고서도 자꾸 까먹는 일들, 생각들을 적어놓기도 해요 마침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한 박스 아이고 아이고 안돼 안돼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쁜 스티커들이랑 저의 취향을 완전 자격한 이런 예쁜 호스트잇 스티커들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스티커랑 같이 다이어리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딱 어떤 다짐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을 해도 그때만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까먹고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보게 되고 쓰는 동안 다시 그 내용들을 상기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게 결국은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치고 싶었던 부분이나 이렇게 생각하자 했던 부분들을 다이어리에 적어두는 편이에요. 오늘은 제가 대학내일 매거진에 신지 에디터님이 쓴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읽다가 아, 너무 공감되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또 그대로 두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것 같아서 다이어리에 옮겨 적으려고 합니다.